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F와 T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영상과 같은 맥락이에요. 아직 학생 신분이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이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엔 N과 S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이 뭐였죠? 강점에 집중하라는 거였어요. 적어도 본인이 인생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시기라면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는 강점을 더 키우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런 환경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 강점이 F이거나 T인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F에 집중하거나 T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주로 fj 유형이나 tj 유형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 전혀 헷갈리지 않는 진 fj 거나 진 tj 라면 거의 확실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한테는 오늘 이야기가 더와 닿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f 성향이 강하다면 문과 t 성향이 강하다면 이과 적성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기 강점이 t라면 수학이나 과학 쪽이 잘 맞아요. 왜냐하면 t 라는게딴게 게 아니라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걸 판단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숫자를 많이 다루는 업무 예컨대 경리나 회계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계산이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있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잘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보다는 사물을 다루는 직업을 택하는 게 좋아요 전형적인 게 과학자나 엔지니어죠 자연이나 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잖아요 물론 아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t 유형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해서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함께 일하더라도 사람보다는 일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이고 일도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의외로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은 극복하겠다는 생각에 사람을 주로 상대하는 직업을 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개망할 가능성이 크다는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좀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수포자 친구가 수학 경시대회에 출전하는 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뻔하다는 겁니다. 수학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듯이 사람 대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원래 그렇게 타고난 데다가 경험도 풍부해서 노련하게 그런 일을 잘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똑같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학교 다닐 땐잘 모르죠. 적어도 수학 점수만큼 잘하고 못하고가 딱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실제로 돈을 벌어가며 일을 해보면 그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받은 만큼 일을 하는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찐티인게 확실하다면 사람을 대하는 일보다는 다른 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찐티라는건 T가 발달했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F가 미발달되었다는 거예요. T들이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계산도 잘하고 그래서 절대 손해 안 보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전혀 그렇지 않은 티를 보게 됩니다 티가 사랑에 빠지잖아요 말 그대로 순해 보여요 진짜 사랑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F가 보기에는 좀 뭐랄까 지나치게 나이브한 느낌이 있죠 그게 아니면 아주 드라이하거나 T의 사랑은 이렇게 뭔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F 기능이 단순해서 그래요 마치 온오프 기능만 있고 조절 기능이 없는 스위치 같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F가 보기엔 기계 아니면 어린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상대가 아주 이상한 사람만 아니라면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사랑은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서로 좀 모자란 면이 있어야 사랑이 완성된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일은요 실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T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이 F 기능이 실력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F들이 주로 활동하는 비즈니스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 본인이 찐티라면 이런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건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주로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죠. 서비스나 영업이 전형적으로 그런 거고요. 교육이나 상담 쪽에서도 F 성향이 필요한 분야가 많아요. 대체로 문과 쪽은 거의 다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학, 문학, 사회, 역사 이런 게 인간 사회와 관련이 있잖아요. 사물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 F에게 맞아요. T와는 반대죠. 이런 일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란 사람을 어떤 연구 대상으로 보는 식의 관심이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확장되어서 공동체나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F가 발달한 사람은요. 인간관계에 대해 원래 관심이 많아요. 아까 t 유형 중에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들은 정작 사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일 자체에 관심이 많은 거죠. 반면 F들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무슨 일을 하든 그렇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MBTI에서 말하는 F라는 게 단순히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윤리나 도덕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윤리나 도덕을 얘기하니까 무슨 자기만 올바른 사람이고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는 사람들인가 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F들은 타인을 더 의식하고 관계를 더 의식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F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타고난 감각 같은 게 있어요. 일종의 역지사지에 대한 감각이라고나 할까요? 예데데 네가 나한테 사탕을 주니까 내가 기분이 좋네. 그럼 나도 너한테 사탕을 주면 너도 기분이 좋겠지? 이런 겁니다. 일단 1대1의 관계에서 이런 감각이 발달되어 있고요. 이게 제3자로 확장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A와 B가 서로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A가 그렇게 하면 B가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더욱 복잡한 관계에서 그런 판단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F가 T에 비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더욱 익숙하다는 거예요. T의 시각에서는 F의 이런 판단이 너무 주관적인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면이 있죠. 적어도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만큼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F가 발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왜냐면 이들은 공감 능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감정 기쁨, 즐거움, 슬픔, 괴로움 이런 걸 비슷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F들이 슬픈 드라마를 본다면 같은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T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F가 보기에 T가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은 기계인가? 어떻게 이걸 보고도 아무런 감정을 못 느낄 수가 있지? 이러다가 좀 심해지면 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N과 S는 서로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근데 F와 T는 서로를 무시하기보다는 우회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같은 걸 보더라도 그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사람들이거든요. T는 말씀드렸듯이 맞다 틀리다로 판단하죠. 그래서 T들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다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을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F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F는 자신과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 생각 진짜 안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F가 주로 활동하는 직업의 세계에 t 가 들어오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평가는 고사하고 어떤 경우에는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협력과 단합이 매우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근데 다진 f 고 나만 찐티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쟤만 빠지면 분위기 아주 좋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찐 T만 우글거리는 환경에서 찐 F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겠죠? 혹시 견딜 수 있다고 해도 잘나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찐 F라면 T 기능이 미발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T가 잘하는 일을 T만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TJ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이 사람들이 얼핏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라고 했죠. 감정이 사고 뒤에 딱 붙어 있다고 했어요. 진실에 집착한다. 구할 때 진실이 사고라면 집착은 감정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감정은요. 가치 판단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진실에 집착한다는 말은요. 진실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끼어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감정이 폭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F 유형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찐 FJ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사람들은 반대로 감정 뒤에 사고가 딱 붙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고가 자유롭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사고가 감정에 예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거에만 생각을 펼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나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설명할 수 있는데 그와 반하는 주장에 대해서 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아예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T가 맞는지 틀리는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T입니다. 고등학생이 미적분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주변에 중학생들밖에 없다면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누가 알겠어요. 다수결로 정답이 정해지는 걸 보면서 분통을 <웃음> 터뜨려 봤자 소용없습니다. 방법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있는 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F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볼수 있는 사람들은 F라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이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베풀지만 어떤 보답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만 고통받다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을 떠나 자기처럼 타인을 챙겨주는 사람들과 일해야 합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적어도 그런 식의 억울한 일은 겪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아무쪼록 본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